오늘 같은 경우는 GTA 6 유출본을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늘 농담이고 렉페스트라고 해서 자동차를 부시면서 레이스 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 진짜 웃기다고요? 아 그래요? 이거 잔디깎기로 레이스 하는 건가? 상대 차량 세대 파괴하기? 뭔 소리야? 스타트! 보시면 은 진짜로 잔디깎기가 이거 뭐라고 이렇게. 안 돼! 여기 쓰러진 사람을 밟아! 쓰러진 사람을 밟아! 쓰러진 사람 밟아! 쓰러진 사람 밟아. 난 이런걸 좋아한다고 대놓고 세 트롤이 가능한 게임 여러분들 여기서는 제가 트롤을 도 아무도 욕을 하지 않을거예요 트롤을 할수록 점수가 들어가는... 아아 미안해요! 미안해요! 미안해요! 미안해요! 미안해요! 미안해요! 미안해! 미안해. 아! 제가 일등이죠 대충 이런 느낌 멀티플레이 들어가기 좀 그렇고 커스텀이부터 들어갈게요 차량 선택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그 타에서 나오는 라마가 타고 내는 그차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쓰레기통을 타고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, 버기, 경찰차 어, 이상한 돼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슬카 근데 확실히 이 게임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난예능차 자, 이제도 시작. 들어가 볼게요. 이게 바로 제 차입니다, 여러분들. 세야 세야 세야 세야 세야 세야 세야 세야 세야 세야 아, 여러분들 이거 제가 지금 차 잘못 구르는 거 아니에요? 자, 오른쪽. 브레이크 밟고. 어! 아니, 브레이크 밟으면은 변기 커버가 올라가. 등이 살짝 아파. 자, 이쪽으로. 오시고. 어. <웃음> 잠시만요, 여러분들. 잠시만. 이건 못하겠어 지금 당장 멀티플레이 가서 퀵 매치 한번 돌게요. 이거 다친가? 이거 탈게요, 여러분들. 완전 아래 나오네. 파이팅. 이 드리프트가 지금 잘안 되는데. <목소리로> 여러분들. 네. 자동차가 박살이 났습니다. 이거 뭐야 이거? 이걸 이걸 타고 달려 이거? 엔진 어디 들어가죠, 이거? 시작하겠습니다. 준비! 출발합니다. 가자! 무게 중심이 지금 안 맞아요. 이게 가능한 리가 없지. 어? 앞으로 쏠리잖아. 이게 가능한 리가 없어. 이런 차가 세상에 어딨냐고. 어? 얍! 엔진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속도가 너노? 고푸르아이 컨텐츠가 끝나면은 이따가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! 오 내가 이겼어? 아... 이것이 바로 소파의 위험! 자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런 게임이고 나가서 다시 멀티플레이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 잡았어요 이제 세트! 레디! 이제 좀 제대로 된 차를 타고서 레이스를 즐겨볼게요 저 진심으로 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진짜, 미안해, 진짜 미안한데 진짜 미안데 안돼 안돼 아 이게 뭐야 대형사고다 안돼 자 19명 중에서 1 6등이면 상위권이죠 패스님 뒷사람들을 다 부셔버리면 미완주 꼴인된다고요역주행해서 막을까? 어. 길막 여러분들 이거 신고당하진 않죠? 여러분들 이거 신고당하진 않죠? 역주행한다고 해서 신고 안나가지? 어? 신고 안나가지? 어? 비메노플레이라고 찍히는거 아니지? 역주행한다고 해서 아 여러분들 밴당한 거예요? 진짜 밴이야? 아니 이런 게임이라매. 어? 역행행도 되는 거라매. 역주행한번 아니야? 어? 미안합니다, 여러분들. 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어, 유저분들 정말로 죄송합니다. 아, 이게 허가된 서버가 있고 허가가 안된 서버가 있다. 자, 멀티플레이 다시 갑니다. 그러면. 어, 아까 봤던 사람인데? 아까 제가 밴 당했던 서버에 지금 다시 들어왔습니다. 어? 세팅. 워즈 킥 디유드 백워드나올 oh no. 나갈게요 나갈게 나갈게 나 아까 강하게 했던 사람이라서 아 정말 지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군요 어 잠시만요 이분 지금 머리가 찌그러졌는데 머리가 찌그러지지 않아서 지금 머리 머리 머리 찌그러져 지금 아 이거 네. 그래픽 이상하지 않아 이거 봐 야, 그래픽 지금 사람이 찌그러졌다니까 세 트레디 드디어 시작이다 우르르르 라 보시면은 많은 차들이 참정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벌써부터 교통사고 아 네네네네네 네, 네, 네, 네. 난 평화를 사랑한다 아 이거 세상이 망생이 옵티머스 프라이 지구를 지켜야지 벌스 다치면 어떻게자 아까 전에 봤던 표창차 아 미안해요,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래서 지금 15등이야?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다른 또복수당했죠 아까 전에 어저차 내가 막았던 차인데? 남을 때릴 때는 저도 맞을 걸 각오로 해야 돼요 어, 미션 클리어 처음에 진짜 교통사고 나면 안 돼요 웬만하면 싸움을 피하는 게 좋아요 진짜 센츠님 화이팅! 너무나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들어가고 멍모아 잠시만요 집에 댕댕이 좀 한번 만져주고 오겠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둬 먼저 보내 먼저 보내 어차피 앞에 가면은 진짜 아주 혼돈의 대파괴가 일어날거예요 아직은 차가 멀쩡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브레이크 밟고 드립 살짝 넣고 들어와줍니다 나이스샷 아주 컨트롤 좋은데 얘그래픽 왜이래 자아난 평화를 원해 난 평화를 원해 정말 난 평화를 원하다니까 아무도 안 따라오죠 지금 누가 내 뒤에 있다면은 난 소리를 지를거야 아하!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4명밖에 없고 다 죽었어요 완료됨 미션 클리어 6등 어, 완주는 못했고요 6등